그러니까 그니까, 선생님 면도 면도 으음. 아, 그니까, 전 면통에, 나시는, 어, 나시는, uh, oh. 어, 는 어, 나시 어, 는 어, 나시 어, 나시는, 어, 나시는, 어, 나시는, 어, 나 어, 나시시시 어, 아, 등은 안 보여 안보이게 마지막에 보여서 잠깐도그냥난리지고 지금 나 자, 모든 스텝들은 스인린 응, 고감님. <웃음> 아, 네, 네, 네, 네, 모니터 저쪽에 있습니다. 모감님모감님이랑